이런 차도 미학제품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연식으로는 2003년식이니까 사람 나이를 치면한 17살 정도가 됐는데 이 차는 차 상태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어렵게 이런 차를 일부러 내가 뭐 섭외를 해가지고 동티뷰한테좀 보여줄 게 있어서 왜 차를 관리를 해야 되, 되는지 관리를 안 하면 차가 어떻게 손상되는지 해서 그런 장면을 주로 좀뭐 오늘 보여주려고 하는데 극단적으로 차 상태가 어떻게 관리됐는지를 사람 얼굴로 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그 얼굴 부분에 해당하는 본닛 부분을 한번 봐봐 보면은 클리오 코트 자체가 많이 크랙이 가서 논밭이 말라, 마른 것처럼 갈라져 있고 아주 심각한, 이건 뭐 거의 이제 본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폐차 수준. 치를 다시 하지 않고서는 그 복원이 불가능한 정도의 차야. 근데 이 차에다가 오늘 시공을 하려고 하는 거, LSP, 왁스라든지 블레이즈라든지, 또그뭐 실란트 계열의 실란트라든지, 아니면 물왁스라든지한네 가지 정도만 이 상태에다가 시공을 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4등분 정도 해서 나중에 물을 뿌려서 시공 상태가 어떻게 떤어 변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거야. 일단은 여기다 왁스 시공을 해보자고. 하드 왁스 골고루 이제 묻혀서 위에서 왁스 핑을할 거야. 골고루 한번 좀 발라 볼 거야. 그 옆에는 글레이즈를 한번 시공해 보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서걱서걱서걱 소리가 나요. 여기는 이렇게, 실란트. 다음에는, 뭐, 뭐, 시중에서 많이 구할 수 있는 제품이니까, 코팅제를 한 시공을 해요 느낌이 확실히 틀리네요. 세차하고, 도장면이 많이 손상된 차에다가 이 작업을 하려니까, 나도 굉장히 재밌네요. 일단, 우리, 실란트부터 닦아주면, 그거하게 실란트는 작업이 끝났고, 코팅제도 시공이 빼놨는데 차가 워낙 스크래치가 심하고 손상이 심해서인지 그 발음 표시가 좀 나야 되는데 전혀 표시는 안 나오고 있네 그다음에 물왁스를 한번 이제 시공을 한번 해보자 닦아주면 그렇지 이렇게 시공을 하고 현재 아 고체 왁스가 아직 굳어야 이게 진식 되는데 책 굳기 전이지만 한번 닦고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기로 지금 각 케미컬 제품들을 네가지를 이렇게 발라봤는데 확연하게 표시 나는 거는 하드 왁스 왁스가 바르고 난 이후에 진해졌다고 할수 있지 이런 건왜 그러냐면 왁스가 스크래치 난 부분을 왁스가 좀 메꿔주는? 메꿔줘서 색이 좀 진하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는 거지 이런 건 이제 정반사라고 해요. 카메라에 잘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확연하게 왁스를 바른 부분이 진하게! 다른 부분보다 좀 진하게 보일거야 왁스, 실란트, 글레이즈, 왁스 작업했던 거를 한번 이제 물을 뿌려서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를 한번 육안으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솔직히 차 상태 에 변화물을 보니까 좀 자신감이 뚝 떨어지고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한데 일단 물을 한번 뿌려보자고 물을 뿌려 볼 건데 이 촬영 괜히 했나 싶기도 하고 고받하다잘 나왔습니다 어, 이제 왁스를 바른 부분은 작지만 확실하게 비딩들이 생겨서 물기가 응집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실란트 바른 곳도 동그란 뭉쳐있는 상태고, 근데 실란트를 바른 곳은 비딩이 좀덜 생기고, 물이 좀 퍼지는 현상을 보이고, 누락제를 바른 부분도 코팅제를 바른 부분하고 별반 차이는 없지만, 어느 정도 비딩은 생기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물을 뿌릴 때, 물을 맞을 때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고. 확실히 이 발수 상태는 왁스하고 실란트 발랐을 때가 확연하게 눈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표시가 확 나고 어 코팅제 하고 물왁스의 경우는 워낙 차가 그 노화되고 상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다지 그 바른 부분이나 안 바른 부분이나 별로 표시가 좀안 나는 것 같은. 데 확실히 왁스는 이 피딩이 물방울 맺힘이 동글동글하게 잘맞치짓고여 실란트 계열의 실란트도 거의 동글동글하게 잘 맞춰져 있습니다 비딩이 상당히 블왁스와 실란트는 살아있다 이렇게 손상된 차도 왁스 한 번으로 이런 상태가 된다는 오늘 촬영은 왁스나 실란트 두 개만 보고는 좀 성공적이었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촬영이 잘 될까 불안했었는데 괜찮은 결과물이 나와서 괜찮은데? w e l o to the h o